세상, 이끈털로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는 참 많이 변한 것 같아. 어. 네, 요즘에는 솔직히요, 제 고정관념이 마구마구 씻겨서 마구 내려가. <웃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어, 옛날에는 어떠한 사랑의 상처나, 그리고 어, 마음의 변한 어, 연인을 기다리는 것은 다 여자의 몫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여,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어, 그런 어, 부분이 많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여자들의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요. 또한 직업이 정말 요즘은 여자들이 할수 있는 직업이 너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떤 일터에서 어떤 일전 생활 전선이죠. 여성들에게 많이 뺏기는 감도 없지는 않아요. 어. 거봐. 여자들도 잘해. 어, 남자들 뭐 힘만 셌지 뭐. 아무튼 <웃음> <웃음> 그래서 남자들이 요즘은요 여자한테 많이들 당하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는 방목형이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요즘은 뭐예요 케어형이잖아요 어. 엄마 아빠가 아들 애들을 갖다가 조금 낳고 집중적으로 케어하다 보니까 남성도 굉장히 센시티브해지고 감각이 좀그 옛날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는 것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자도 상처를 많이 입드다라고요. 응. 이브 띠다. 이브 띠다. 발음이 그렇게 됐네. 아무튼 그래서 내가 될수 있으면은, 어, 저게 중성화로 해가지고서 리딩을 하려고. 그래야지 남성분들도 보는데 편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이게 하다 보면 리딩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더라도 양해해주시고, 항상 뽑는 쪽이 나다라고 생각하고서 하면 돼요. 음, 어려울 거 없어요. 카드가 가끔씩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 사주의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요. 음. 자, 왜 여자만 꼭 당하라는 법 있어? 음, 이 시대에 그치 나쁜 여자도 있고 나쁜 남자도 있고 그런 거지. 우리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 끌린다 알면서도 음, 왜 마력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짝에 맞저 돌아가는 거예요. 착하고 순수한 사람만이 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나쁜 여자, 나쁜 남자랑 그럼 평생 혼자 살게? 아니요, 더잘 산다. 더 많이 주변의 이성이 더 많이 들끓어. 음~ 초이스가 많아 왜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알거든 음~ 그러기 때문에 입맛대로 골라잡는 어떠한 스킬이 어~ 완전히 몸에 뱉지 감각적으로 촥 뻗으면 어~ 좋은 남자 탁 물고 촥 하면 좋은 여자 탁 물고 그게 뭐야 어~ 경험 노하우 이런 거라는 거지 연애도 경험과 노하우가 뒷받쳐 줘야 된다 안 된다 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음~ 주제하고 서론이 약간 안 맞아. <웃음> 요즘 요즘에 mz 세대 개그예요. 아무튼 음, 오늘의 주제는요. 사람 어, 그 사람은 이럴 때 연락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대요. 어, 어쩔 때 연락이 하고 싶은지 카드 4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다 고르셨나요? 어,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럴 때 연락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대요 안달이 어쩔 때 안달 안달하는지 음. 뭐 요즘은 음, 뭐. 그럴 수 있지, 안 달할 수도 있지. 어, 이 사람은 왜, 어,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떠날 때도 쉽게 안 달한다라면서 떠난 것 같아. <웃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약간 결정장애 비슷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럴 수 있지, 뭐. 자기가 결정해놓고서도 자기가, 자기 결정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요 어쩔 때 안달 안달라는지 아니 지가 떠나 놓고서 뭐 내가 뭐 누구하고 어떻게 사귀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어 혹시라도 다른 사람 품에 안겼을까 봐그런걸 고를 어, 그런 걸 갖다가 생각하면은요 연락하고 싶어서 미치겠대요 아니면 지가 가놓고서 내가 누구랑 자든 누구랑 마시든 누구랑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지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이 사람은요. 어, 그 성격이 이래 가지고 뭐 안달 안달 난다고 해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겠네. 왜요라고 한다면 돌아온다 그래도 또 안달 안달 할거 아니야. 이 성격이 원래 안달 맞나? 음. 뭐, 남자라고, 뭐, 안 닮았지 못하고, 여자라고, 뭐, 안 닮았으라고 있나요? 안 닮아진 거에, 뭐, 성별이 어딨어. 남자든 여자든 안 닮아진 사람 맞지. 어. 응. 이 사람은요, 아유. 진짜 뭐, 대단하게 뭔가를 갖다가, 응, 음, 뭐, 남자답게 막, 이렇게 하는 건 없고, 안 다른, 되게 되게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혹시라도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이 생겼을까봐, 이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음, 이 사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음, 왜 이기적이냐라고 한다면은, 음. 자기가 솔직히 자기가 이 관계를 깬거 아닌가? 음. 이 이사 이이 사람이 성, 조금 변덕 맞고 그게 그 변덕 맞으면서도 참 특이한 캐릭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캐릭터냐면요 사람이 꼭 꽂히는 게한 군데 꽂혀서 이렇게 집착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도 집착, 저기도 집착, 어우, 집착이 동네마다 널렸어. 뭐 이렇게 집착을, 어, 한 군데 다 해야지. 그거 다, 그거 같다 일명 뭐라, 뭐라 그래, 세 글자로. 어, 오지랖이라 그런 거지? 집착이 오지랖이야 완전히, 어. 아니. 한 군데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한 어무를 파고서 집착하는 거는 그래 네가 나를 갖다 사랑한다 할 수가 있어. 얘는 뭘 이렇게 무너발식 집착을 하냐. 음. 그래서요 뭐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요. 어 어떻게 하고 있긴 어떡 하고 있어요. 같어뭐다안 뭐 됐지. 갔던데도 좀잘안 됐어요. 갔던데도 잘안 됐고 그렇하고 음 뭐.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이, 어, 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여러분의 근황을 갖다가 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닌가? 어, 아니면은, 그, 이 사람을 갖다가 약 올리던가, 둘중 하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푸사를 갖다가, 어, 바꾸질 않던가? 아니면, 바꾸더라도 되게 여러분들이, 어, 잘 먹고, 잘 지내고, 막, 푸샤에 그냥 그,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저녁도 먹고, 뭐, 뭐, 뭐, 노래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명하고 어울려서 정말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거기다, 거기서 뭘 하냐라고 하면은, 자기 그, 저게 들어가 소설이 들어가는 거지. 어, 이놈일까 저놈일까 언놈일까? 어,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 들면은 아주 아주 미칠 것 같고 내가 너를 괜히 놔줬지. 어, 내가 너를 괜히 놔줬지 막 이렇다라는 거야. 누가 누구를 놔줬다는 거야, 도대체? 음. 암튼, 그리고, 어, 그러고서 여러분들의 그 모호한 태도 있잖아요. 니가 그걸 알아서 그 사람 누구야? 만약에 그랬다 치자고요. 어, 뭐, 문자로라도 물어볼 수 있고, 뭐, 푸샤가 바뀌었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솔직히 차단당한 사람도 많지 않겠는가? 어, 차단당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차단당해도, 그, 이, 이, 이게 여러분들의 근황을 좀알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어울리는 물이 같다든지, 아니면 다르더라도 겹치는 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파도 타기 해가지고, 어 뭐, 아, 뭐, 물어, 물어 가갖고, 야, 니, 저기, 엑스, 뭐, 푸샤 바뀌었더라. 뭐, 여러 사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 줘봐. 빨리, 야, 스크린샷, 스샷 해서 빨리 보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지, 뭐. 어이 사람 성격, 그런 거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뭐, 어, 여러분을 두고서 이 사람이 나왔지만 와 이게 진짜 혹시 내 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지도 양다리면서 나한테 이랬던 거 아니야? 와 얘네들 어디까지 간 거야? 와 미치겠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왜냐면알 길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지레 짐작하고서 그러니까 이게 문어발식 그 저기 막 음, 문어발식 집착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왜 그래요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요, 어, 어, 조금 냄새가 나. 어뭔 냄새요?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헤어졌을 그 당시에 진짜 여러분한테 정냄이가 떨어졌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정냄이 떨어졌으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근황 같은 걸 갖다가 얼핏 보고서 막지레짐작해가지고 입에다 개거품 물고 앉아있겠어요? 어 지금 막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어 이게 지금 이 지금 이거 봐봐요 이거 <웃음> 이렇게 하고 있어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단 말이야. 나는 관대. 다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누구어어다다다다다이다 거야 도대체. 음. 그다다다고 그래,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이 그, 사람은 래래 그래. 저게 어, 이, 이. 곱고 고, 말 곱게 안 나가요. 저게 혹시 나랑 있으면서 지도 양다리면서 어 나를 갖다가 쥐잡듯이 잡은 거 아니야. 뭐 그렇다던가. 어. 지가 있으니까 나를 갖다가 이때다 싶어서 잘라낸 게 아니야. 아, 안 그러면 저렇게 즐겁게 있을 수가 없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치레짐작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근데, 왜, 그러, 왜 지레진작을 하냐, 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이 자기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두고서 떠나온, 이건 버린 거지. 어, 버리고 떠나간 그, 그곳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됐으면 지금 이렇게 허파가 뒤집어지겠냐, 라는 거지. 허파가 안 뒤집어지고 안달이 났다라는 거야. 여러분 뺏길까봐. 혹시 여러분들이 딴 놈하고 이미 사귀고 있는 거, 어그 꼴은 못 보겠다, 이거지. 어, 이럴 어떡하면 좋아, 이럴 어떡하면 좋아. 막 이렇게 된 거야. 안 달인 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생겼다라고 하면 음, 어디까지 갔을까 궁금하고 여러분들의 그, 그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음.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갔던 그곳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어, 제대로 안 됐어요. 어, 제대로 안 됐다. 음, 왜 제대로 안 됐냐라고 하면은, 어, 나만 양다리가 아니었다. 어, 나만 양다리가 아니었고, 걔가, 어 나는 한마디로 걔, 어, 뭐, 장난감 인형, 어, 뭐, 비녀 옆에 꼽는 그거 있잖아요. 여자들 이렇게 꼽으면은 장식품 있잖아요. 나는 걔 한, 어, 걔 하나의 장식품에, 지, 어, 지나지 않았다. 난 비녀도 아니었어. 뭐, 이런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야 여러분한테 너무 시기, 어, 시기하고 어시기 질투에 눈이 멀게 된다라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에 눈이 먼다. 왜 나는 이렇게 됐는데 너는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 꼴은 못 보겠다. 왜? 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네가 나보다 잘 사는 건 절대 안 돼. 어, 그래갖고 연락하고 싶어 죽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뭐어떡 하겠어 연락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음. 뭐 받아줄 거예요. 음. 연락하고 싶다 해서 어떻게 되겠냐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연락을 하려면 그래도 뭔가, 저기, 있,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음. 뭐냐면 그래도 뭐 반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그, 그 그리고 있는 어떠한 그 애정이 남아 있다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아직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그리고 있다라는 애정이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 미련 애정 아직까지는 왜냐면 사람이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어왜 그러냐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라고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행복하고 좋을 때는, 그래, 잘 헤어졌어. <웃음> 응, 아주 잘 잘라냈지. 그렇지만, 내가 쓸쓸할 때는 뭐야, 터벅터벅 사람들하고 신나게 놀다가 집에, 어, 들어와가지고 혼자 그 불을 벽에 스위치를 탁 눌러서 불, 불을 켜잖아요 어, 깜깜한 집에 혼자 들어갈 때 어때요? 쓸쓸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도 뭐 사람인지라 생각은 나지 않겠나. 꼭이 사람하고 다시 되고 싶다, 대, 어, 그런 걸 떠나서 어, 생각은 난다라는 거지. 그 사람은 뭐하고 있나? 어. 근데 뭐 이미 끝났는데 뭐 하겠냐라는 거예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을 갖다가 참 아껴. 라고 카드에서 나와요. 이 사람을 좀 아꼈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걸 갖다가 다 해준 걸 아닌가? 어, 마음적으로 어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만남은 마음과 마음이잖아. 어, 마음과 마음인데 그걸 갖다가 내려놓고 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해준 뭐해, 그렇지? 피가 섞였어. 살이 섞였어. 잘해줬었잖아. 뒤통수 치고 간 거지. 그, 뭐, 뭐지? 음, 유튜 어떤 유튜브에서 스님이, 어, 내가 아는 스님은 아니에요. 스님이 그러더라고. 어, 그 배신한 사람은 원수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다. 어, 배신, 사람의 마음을 배신했으니까. 음. 그래서 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어 자기가 지금 그 여러분들의 사랑을 놓고 간 그것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삽질만 열심히 한것 같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냥 잘 되는 듯 했는데. 왜냐하면 그쪽에서 보니까 나 내가 그랬잖아 나는 하나의 뒷꼬지 어, 비녀 옆에 있는 뒷꼬지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비녀도 아니었다 그렇다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부드러움. 자어 자상함 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있었을 적에 여러분들이 되게 잘해 줬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한다 라는 거야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내가 미치겠다 라는 거죠 어, 허파가 디비신다 그러나 이 관계가 지금 두 번씩이나 끝났다 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여기가 진짜 회복이 될까 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또 이렇게 안될 것 같다가도 근데 선생님 제가 매일매일 보는데요 어쩐 때 된다 그랬다 어쩐 때 안됐다 그랬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제네랄이다 어, 제네랄이고 가장 이 카드에서 제일 먼저 올라온 거 가장 유력한 걸 갖다가 먼저 보는데 음. 이 카드가 다, 어, 제외가 불가능해요라고 말하냐. 그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항상 오늘의 제목에 맞게, 어, 그 제목에 맞게 리딩을 하기 때문에 카드가 이렇게 뽑힌다는 거야. 주제에 맞게 뽑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제외를 갖다가 두고 뽑으면은요, 또 제외에 관한 카드들만 뽑혀. 참 희한하지 않아? 이타로라는 게? 제가 주제를 정한대로 뽑혀요 음, 그러니까 내 주제가 아니다 라고 싶으면은 그냥 재미로만 보셔라 라고 하는게 그래서 그런거예요아무튼 음,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요 어, 돌아오기보다는 일단은 이미 떠나왔기 때문에 이미 떠나왔기 때문에 그냥 음, 당분간은 어, 당분간은 이 떠나온 길에서 그래도 아 그래 어 자기 위로,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한다. 아, 그래, 이게 편하고 좋아. 아, 그래, 이게 좋은 거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세뇌시키면서 있는 게 아닌가. 어, 이게 좋은 거다라고 하고. 그래서, 언, 언, 어쩔 때 허파가 디비지냐, 어쩔 때 안달이 나냐, 여러분한테 연락하고 싶어서. 근데 당분간은 연락을 못할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 어, 생겼을까봐. 그럴 때는 좀 안달이 나는 게 아닌가. 왜, 뺏길까봐. 어, 그렇지만 이미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나올 적에, 어, 정을 갖다가 똑 띄고 나온 게 아닌가요? 음, 또음 어, 방정맞게 너무 정을 똑띈 느낌이 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도 염치가 있어가지고요 어, 여러분이 누구가 다른 사람이 생기는 거는 진짜 미치게 싫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그러한 가치 있었을 적에 여러분이 자, 자기 자신한테 잘해줬던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어,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지요. 1일번 네, 카드 리딩은요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 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럴 때 연락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대요. 어디고, 어때 어쩔 때 안달이 나는지? 음. 이 사람은 지금 그 만약에 이 사람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하고 이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음 아니요 어떻게 사이가 그렇게 빨리 안 좋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뭐 빨리 안좋어 안, 안좋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살짝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헤어진지 꽤 되지 않았나요 음.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후폭풍이 지나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아직 카드가 보, 어, 뽑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느껴지냐라고 한다면은요 음, 이 사람은요 어, 여러분하고의 밤이 그리울 때 어, 여러분한테 어, 다가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솔직히 여러분하고 헤어져가지고 누군가를 갔다가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성격상 어, 그렇게 오래가기는 힘들 수 있어.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은 음, 어쩌면 여러분하고 더 오래갔던 게 아닌가? 뭐 다야 그렇게쓰니까 많은 음, 이 사람이 음, 이게 뭘까요? 음, 이 사람은 그 조금 그막 사람을 놀자 한번 놀고 버릴 심산으로 누군가를 갖다가 사귀는 사람 같지는 않네. 음, 자기가 뭐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닌가. 어, 이 사람도 나름 인내하고 참는 성격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게 카드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왜 헤어지게 됐을까? 음, 그게 참 희한해요. 음, 아직까지는 뭐이 사람이 뭐~ 바람을 그렇게 많이 폈다라고 카드상에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하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왜냐면은 음~ 그~ 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목 어~ 바라보는 곳이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어~ 음 왜냐면 이 사람은 솔직히 조금 더 안정된 관계 어느 정도 미래를 갖다가 약속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를, 어, 원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심심풀이로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 같지는 않아. 음.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 가벼운 사람은 아니지 싶네. 어, 가벼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이 어쩌면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하고, 어, 헤어졌을 확률이 조금 높아요. 어. 그게 여러분인지 아니면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그 누군가하고 다시 어, 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헤어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오늘 주제는 그거잖아요. 어, 이이그 이, 사람이 이럴 때 나한테 안단 어, 연락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대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누군가를 또 만났다라는 가정이... 좀, 하는 게 조금 더 맞겠죠 음. 근데 그 사람하고 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라고 봐요 음. 여러분하고 어, 헤어졌을 그 당시에 여러분이 정말 싫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그런 것같아이 사람 성격으로 봐가지고는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이 싫었다 라기보다는 음, 목적이 달랐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음, 어떤 바라보는 방향성의 차이 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지금 그 사람이 그 행복하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 성격이 조금 순한 듯하고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힘든 성격이거든요. 쉬운 성격은 아니에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자기가 어떤 일에 빠졌을 적에는요. 주변에서 말 걸거나 뭐 이런 걸 싫어해. 음, 이 사람은 자기가 어, 좀... 어, 뭔가가 예를 들어서 일할 때말 시키는 거 싫어하고 어막 그리고 막 일할 때 자기가 뭔가 몰입해서 일할 때 문자 같은 거잘안 받을 수 있어요. 음. 그래 갖고 만약에 그럴 때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면은 내가 일한다고 했지. 이럴 땐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그 차가운 말투가 어,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 그좀봤 이게 카드상 봤을 적에 그냥 뭐 어, 그런 사람은 아니 그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 않겠는가?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이 무게가 좀 있다라고 봐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머릿속이 어~ 이렇게 일이나 자기의 어떤 중압감 같은 걸로 꽉차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뭘 그~ 뭘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직업이야 어~ 만들어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어~ 어쩌면 연락이 잘 어~ 그~ 뭐지 원활하게 연락이 좀 연인이라면 티키타카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어떤 연인 관계를 갖다가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헤어져가지고 간 거기서도요, 그다 행복하지도 않아. 어, 행복하지도 않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네가 이럴 줄 몰랐다라는 거지. 어. 왜 그래 이렇게 그렇게 막 가벼운 사람은 아니지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배신감이 더 크지 않았겠는가. 원래 그런 놈이 그러면은 어, 쟤는 원래 그러니까 그럼 네가 그런 그렇지 이를 텐데 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음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처가 더 컸을 수도 있겠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그냥 아뭐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왜 그러냐면 자기 어, 그냥, 이제는, 그 안정된 뭔가를 갖다가 어, 갖고 싶다는 그런 바램으로 인해서 어, 그런 바램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제안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이런 관계를 갖다 원하기 때문에 너랑은 안 되겠으니까 어, 미안하다 어, 나를 용서해라 그랬을 수도 있고 암튼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나갈 때이 사람은 이실 짓고 한 느낌이나 그 글로리에서 보면은 그 그, 그 나쁜 연애 남편이 그러잖아요. 그, 동훈이한테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는데 어 나중에는 기다려줬고 어 그리고 이기고 싶어서 그 안달한 그 순간까지도 뭐그렇고면서 자기의 감정을 갖다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을 사람이라는 라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너랑 나랑은 뭐 헤어져 그런 식으로 해서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 그런데 이게 그래 이 사람은 자기가 전화한 거에 번복이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받는 거지. 음, 열받는 거야. 충격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 자기가, 어, 아이, 솔직히 남녀가 만나서, 그래, 우리 오늘부터 1위라고 사귀었으면 헤어지는 것도 어떻게 합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끝낸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음. 이해야 모르지 뭐 음, 그렇게 하고 뭐 다른 사람하고 뭐 사귀었어도 그 사람하고도 그렇지 뭐 개저지 않아요 음, 사람이요 이별을 마, 어, 만나는 것만 어떻게 뭐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잘하는 잘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지 싶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헤어짐에도 예의라는 게 있고 미학이라게 미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어, 자기가 계획 남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아. 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지 어, 너 그럴래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차, 이 여자가 되게 힘들텐데 음. 그래서 어이 사람은 어쩔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면은 어막 안달이 나냐라고 한다면은 여, 여러분들하고 편안한 어 편안했을 그 시점을 갖다가 생각하면 그게 단순히 어떤 관계의 편안함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하고 행복했던 그 시절 꼼냥꼼냥했던 그 시절 여러분하고 같이 사랑을 같이 나눴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면 은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걸 갖다 과연 할수 있을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게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그냥 완전히 대놓고 사람이 거짓말이라도 할수 있잖아. 어,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지? 음, 나쁜 남자의 완전히 표본인 것 같아. 박제해 갖고서 나쁜 남자 전시관에다가, 명예의 전당에다 딱 걸어놔야 돼. <웃음> 그런 나쁜 남자 명예의 전당에 걸릴만한 남자라라는 거지. 사람은요, 사회적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무튼, 그래갖고요. 이 사람은 그래. 음, 자기 맘대로할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연락이 왔을까요? 어, 연락이 왔을까? 연락이 온다 해도 자기 맘대로일 것 같아. 어, 그냥 했어. 어, 뭐, 아주 그냥 솔직하게 연락이 온다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막 그럴 것 같아. 어, 나와. 뭐, 이런다던가. 어, 나올 수 있어가 아니라 그냥 나와. 뭐, 눈치 같은 거안볼 사람인 것 같은데, 얘 이산 잘났어요? 응, 어, 직업 빵빵해? 오, 어,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응. 음. 자기가 잘, 자기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놓고 가놓고서도요, 어, 뭐, 이 사람은 뭐 머뭇거리지 않을 것 같아, 안 달라면은. 나와, 뭐. 어, 먹, 먹자. 어, 그리고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탁, 대실 닦고 벗어, 뭐이러다든가아무튼 <웃음> 그럴 남자예요. 음 그럴 남자다라는 거야. 어. 멋있긴 하네. 어, 여러분들이 이런 멋에 이 사람한테 뿅 갔나? 어, 나쁜 남자이긴 한데 어, 좀 상남자 기질도 있고 멋있다. 어, 어, 이러지 마 아, 마시와요 하면서 옷걸음 미리 푸르고 내, 내 손이 자동적으로. 아니 암튼 농담이고요. 어, 멋있다 남자. 음, 나는 솔직히 차라리 이런 게난것 같아. 어. 뭐 눈치 보고 뭐하고 쓸데없는 변명하고 헤어진 거에 무슨 변명이 있을 수 있어. 응. 그냥 이슬짓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고 어렵게 더 깨끗하고 뒤끝이 없지 않나요? 숨긴 거 없어서 좋고 어, 이사람뭐 숨기고자 식고 그런 거안 해요. 응. 뭐 자신감 있다 이거지. 응. 그래서 뭐 응. 따, 따지는 따 것도 안 통할 것 같은데요. 응. 뭐난 좋다. <웃음> <웃음> 선생님 그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 멋있는데 진짜로. 어 아무튼 그래요. 아유, 그래서 어이 사람이 어 저기 이럴 때 연락이 하고 어, 싶어서 안달이난대요라고 한다면요, 여러분하고 어떠한. 어, 저기, 막, 육체적인 관계를, 그때 사랑했을 적에, 어떤, 짐승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거 아니고, 여기는 여러분하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었을, 맺고 있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생각이 날 때, 어,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안달이 나면은, 그냥, 나너 때문에 안달났어 하고 말할 사람인 것 같아. 음. 그래서 이럴 때는 어쨌든 하면 여러분들을 어 하고 다시 한번 안고 싶을 때어 저기 막 연락을 하고 싶겠다라는 거죠.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럴 때 연락이 하고 싶어 안다이난데요 라고 한다면 이게 뭘까. <웃음> 여러분 이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어,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연락 올것 같다.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웃음> 이건 볼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래도 한번 봐봐야죠. 반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어. 혹시 여러분 이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음 기다리고 있어. 근데 왜 그러지? 왜왜 왜 그러냐라고 왜왜왜왜잘 나가다 여기까지 는데 이거 이걸 안 뽑을 걸 그랬나? 아 어. 왜요라고 하면은요. 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연락하고 싶어서 안달이난대요어 그런데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지? 음 왜 복잡할까 기다리고 있, 있, 있는 거 알면은 연락하고 싶어서 안되게 나는데 왜 복잡해 와 이거 진짜 음 디테일을 뽑아야지 이렇게 되면 음, 왜안돼아 이거 느낌이 쎄한데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다리고 있는 건가 음. 여기는 다시 만날 확률은 있기는 있겠어요. 뭐꼭 만난다 라기보단 연락? 어, 연락이 올 확률은 높아요. 꼭그 연락이 제외로 이어진다 라고는 보기는 살짝 힘들 것 같은 어, 네, 이 카드상의 느낌? 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잊지 못하는 게이 어, 사람을 사랑해서 잊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늘 사랑했었기 때문에 너만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어떤 습관에 의해서 잊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면 아주 뽀사버리겠어 하고 어떤 벼룩이 복수, 어, 복수심 알복수 때문에 잊지 못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래,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어,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두고서 떠나, 마음이 떠난 거는, 어, 맞는 게 아닌가. 어, 근데, 이 사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일정 시간, 일정 기간이겠지. 일정 기간, 응, 어. 어, 이 사람을 기다렸던 게 아닌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래서 더는 이제, 그, 너를 기다린 것도 내가 힘들다, 라고 해서 거방거방거방 포기할 무렵쯤에, 어,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올려면 진작에 오지. 그래도 너를 향해서 내 가슴이 뛰고 있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아. 거방거방 포기가 들어가니까 오는 이 신보는 뭐지? 음, 이 신보는 뭘까요? 어, 거방거방 포기했는데 오는 이 신보는? 놀보심뽀지 무슨 어, 그런 거야 이 사람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 건 맞아요 어, 남아있는 건 맞아 음 그렇지만 뭐 대단하다 라고 보기에는요 이 사람이 <웃음> 어디 봅시다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 카드가 이렇게 나오지 음. 왜우라고한다면 이렇게 나오면 내가 리딩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잖아. <웃음> 이 사람이 왜 묻을까? 나는 아까서부터 그게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어, 되게 궁금해졌는데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나들 어쩌라는 거야. 지금 어쩌면은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을 갖다가 그리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이게 뭐 하자는 시체에선 지금 장난해? 너는 사랑이 장난같니 응. 그러면서 뭐 지금 사, 어, 상황이 어떤데요? 그러면 상황 나쁘지 않아요. 응. 상황 나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을 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머릿 속이 너무 복잡해요. 음. 지금 현재 생활 그렇게 어, 막 그렇게 막 행복해 죽겠다 막까지는 아니에요. 행복해 죽겠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데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그 아쉬움, 지, 집착 이런 게 남아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음. 아니 옆에 누가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어잘 케어해야지 왜 쓸데없이 이런 음그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요어 여러분 어이 사람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갖다 마음에서 내려놓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왜 가니 어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딴 마음을 가진 남자를 품에 안기는 그그그 그, 그 사람은 어, 무슨 죄가 있냐? 어, 너는 지금 두 명을 갖다가 어, 확인, 어, 확인사살 하는 거야. 어, 너 되게 나빠, 굉장히 이기적이야. 이러면 안 돼. 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어. 지금, 뭐, 이미 안 달이 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연락이 올까, 과연? 음, 지금, 아, 이, 지금, 지금 현재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하고요, 관계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 수도 없어요. 디다 좋고 행복하다, 뭐, 진짜. 그랬으면 여러분 생각이 나겠냐, 라는 거예요. 근데 왜요? 라고 하면요. 은 그냥, 뭐, 어, 뭐, 이미 어떤 커플이 됐다 거나 이미 내 옆에 있는데 음, 얘를 갖다가 굳이 떼어낼 명분도 없고 미련을 어, 이유도 별로도 없는 것 같아요 어, 좀이 사람이 여복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뭐 이런저런 변명하겠지 뭐. 음, 변, 이 사람은 생긴 거에 비해서 너무 남자답지 못하다. 음, 변명이 너무 많아. 음, 그냥 깔끔하게 진짜 미학적으로 깔끔하게 놀수 놀지를 못하네. 음. 얼핏 보면 되게 깔끔한 것 같은데요. 좀 지저분해. 왜 지저분한데요?라고 하면은요, 지저분하고 싶어서 지저분한 건 아니고 여러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어, 그저 나 어, 그저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을 싸그리 지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품에 안고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품에 하는 그 사람이 딱히 그렇게, 뭐,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이 사람은 그럼 뭐냐라고 하면은 아뭐 내려놓고 온게 후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립고뭐 어쩌고 저쩌고 어. 하여 그 행복했던 그 시절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 너무 너무 아쉽고 그렇다고 딱히 내가 여기 이 생활이 그렇게 불만족스럽냐 그건 아니에요 어 뜨겁진 않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뭐 나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웃음> 박빙 어, 여러분을 갖다가 더 좋아할 수도 있어. 음 근데 지금 있는 사람이 딱히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 내려놓지 명분이 없다라는 거지. 명분이 없지. 음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음. 여러분을 갖다가 훨씬 더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응. 근데 변명 같은 거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너. 응. 왜요? 라고 한다면은, 경제적인 사적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난것 같아, 이 사람보다. 어, 그 사람은 어떤데요? 그러면 착해요. 음, 착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수지도 못하고, 어. 나 내가 후회후회 어, 후회, 약간 미련 후회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휩싸였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갖다가 이제 할 하려고 드는 게 아닌가,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닌가, 못문에요라고 뭐 하면은요 연락을 하고 싶지만, 어, 연락을 하고 싶지만. 내가 이걸 갖다가 연락을 하려면 내 합리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어, 뭔가 빌미를 찾아야 되잖아 지금 그 빌미를 못 찾고 있는게 아닌가 어, 딱히 이유가 없어요 음, 딱히 이유가 없어 음 아주 좋아요 아주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임팩트는 없을 수 있어 음. 어떤 짜릿함이나 이런 건 없을 수 있지만 편해요 사람 착한 사람얻었 어쩔 수이 사람이 여복은 있나 보다 여러분도 보면 착하다라고 나오는데 어, 여러분도 착하다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복이 있구나 어, 그런 사람 억울하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 막 뒤로 넘어졌는데도 눈 감고 골랐는데도 착한 사람만 걸리는 거 그런 경우가 있어 만약에 그 남자가 뽑았다 그러면 어 저기 뭐 어, 저기 여 저기 뭐그그 여인 헤어진 사람이 여인이지. 어, 그 사람이 남자복이 있는 거고 만약에 여자가 뽑았다 그러면 어 저기만 남자복이 있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뭐 바, 방법이 있나? 음 방법이 없지. 그래서 재회가 되는 커플이 있을까요?라고 한다면은 뭐뭐 뭐 모두가 음, 이걸 뽑은 사람이 다 같은 그런 저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 저기 뭐야. 연락이 온 사람도 있겠지 연락이 온 사람도 있겠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진짜 이, 이 사람이 버릴 수 있을까? 음, 지금 이 사람을? 왜요? 라고 한다면 은뭐 어, 명분이 너무 애매해 어. 그냥 내가 너랑 있는 게 어떤 임팩트가 없다고 버리기에는 너무 애매하지 않은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그 사람하고는 그런, 뭐 이렇게 막이 뭔가를 갖다가 같이 막 제대로 하려고 드는 게 없어요. 그게 뭔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노력을 하지를 않아. 음. 이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게 맞네. 음. 이 사람이 두 마음을 품었든지 간에 아니면은, 어, 이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어, 저기, 뭐, 헤아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어, 그쪽이 양다리라든지, 근데 그쪽이 양다리 확률은 글쎄, 어, 뭐, 높지는 않아요.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 근데 얼마나 높지 않나요? 그러면 한 1, 2% 굉장히 낮은 거지, 그 정도면? 음. 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너무 사람이 표현을 안할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심심하다라는 거야. 아, 심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고 싶은 거지. 내가 너를 생각하는 핑계거리, 음, 비겁한 변명입니다. 머리가 좀 복잡할 거다라는 거예요. 음 사람 착한데 그냥 성격상 이렇다 저렇다 그냥 그때 그때 자기 감정을 갖다가 표현해내는 사람은 아니지 싶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재미가 없고 답답해서 자꾸 마음이 여러분한테 오는 것 같은데 음 글쎄요 음왜 저기 막 그러면 이 사람이 날 아직도 좋아나요라고 하면은요 좋아하는 거 맞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겠지 음 생각도 나고 이 사람이 자꾸 그쪽 저뭐 지금 같이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게 아닌가 어, 시비를 걸어도 이렇게 크게 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같이 뭐 싸우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음 알았어 뭐뭐 뭐, 뭐. 뭐 잘해보자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 이 사람이 빌미를 갖다가 못 찾고 지금 골치 아프다 라는 거예요 어, 인, 그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떠 왜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상대방 저는 솔직히 어. 어이 상대방 여자가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요이 사람한테 전적인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질 못했네 음,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건지,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음, 암튼, 전적인 사랑을 갖다가 받아보지 못하고, 지금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합류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네. 암튼, 어, 그 사람은 이럴 때 연락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대요, 라고 한다면은요, 어, 지금 현재 있는 사람하고 너무너무 임팩트가 없고 어떤 강렬함이 없을 적에 어,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럴 때 연락이 하고 싶어 안달이 난대요 어쩔 때 안달이 났냐 라고 하면 음. 여기는 이게 뭐지요? 어. 뭐냐 라고 한다면 어허 여기는 나 이게 액면으로 좋은게 나와서 이게 제일 좋을 줄 알았더니 그런건 아니네 어. 왜어 라고 한다면요 은이 어, 사람은 <웃음> 이게 뭐죠 누가 양다리라는거야 어. 양다리 같은데 어, 양다리 같고 이게 뭘까요 음. 이, 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있을때도 양, 양다, 혹시 양다리였어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음. 근데 왜요 라고 하면은 아이 사람은 진짜 할짓다 하고 다닌다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뭐 나름 뭐 참, 음. 그래도 인생 즐겁게 산다 <웃음> 아주 버라이어티에요 버라이어티 그게 무슨 뜻인데요?라고 한다면은 지금 있는 사람하고 음 이게 여러분인가 이이 어. 이,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다른 사람 그 이제 뭐 다른 카드는 그래도 연락하고 싶어도. 마음에 그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이 사람은 좀 행동도 할것 같아요 연락이 오는 사람이 여기는 꽤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왜요라고 한다면은 음어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냥 재밌게 티키타카하고 그랬을 때가 좋았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그그 아줌마는요라고 한다면은 그 아줌마요. 어. 그 아줌마하고도 아직까지는 뭐, 저기, 뭐,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 아줌마가 이, 이 아줌마인가? 대 무슨 뜻인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요, 어쩌면은, 어, 이게 와이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동거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 그 사람 외에도 어, 다른 사람, 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 그게 누군데요?라고 하면 여러분이요. 음, 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요?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요. 어이 사람의 사랑을 못 받고 늘이 사람이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늘 외롭지 아니한가. 어, 그러니까 저 뭐야, 따로 국밥이야 각기 전투해요. 어, 너 그러니까 그 동상인목이라고 그러지 그거 갔다가 나는 나대로 즐겁게 살고 너는 너대로 어, 즐겁게 살고 노터치 하고서 산다라는 거야. 어. 노터치 하고 살아서로 노터치 하고 살아요. 어. 처음부터 그랬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솔직히 이 사람 두, 얘네 둘이 어떻게 만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음, 이게 양다리로 해서 만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져갖고 이, 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있으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게 하나 하나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양다리를 걸쳐갖고 여러분하고 헤, 헤어졌는데 어, 그 사람 외에도 다른 사람을 갖다가 더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암튼 여기는 조금 사연이 복잡해요. 어, 그냥 그 사연이 되게 복잡한데 그래도 별로 상관하지 않고서 이게 진짜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아니지 싶어요. 음, 그렇지만 둘이 같이 함께 갈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노타치 한다? 어, 노타치 하기 때문에 같이 갈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음, 여자는 여자대로 알아서 잘 놀고, 남자는 남자대로 알아서 잘 놀고,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이 사람 둘의 관계가 오래 갈수 있다라는 거지. 음, 뭐 좋네요. <웃음> 진짜 쿨하게 사네. <웃음> 선생님 이게 쿨한 건가요?라고 하면은 뭐더 이상 할말 없지 뭐 두, 둘이서 괜찮다는데 뭐 어떻겠어? 둘이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야. 쌍방이 다어 쌍방이다.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연락하고 싶고, 어, 왜 그러냐 하면은 끊끊어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다. 너도 좋지 않냐? 어, 저기 막 가끔씩 사용할 수 있는 어, 나, 어, 삼, 남사친? 어. 그, 그 남사친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너도 좋지 않냐 뭐 이런 거고 그쪽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지 응. 쌍방이 그러니까 서로 그냥 어, 각자의 행동은 알면서도 좀 묵인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음왜 응. 그러냐 라고 하면은 진짜 둘이 결혼을 했거나 음 응. 아니면 아니면 음 응. 그냥 서로가 그렇게 합의를 받거나 처음부터 음~ 둘중 하나겠지 뭐~ 근데 뭐~ 어떡하나요라고 하면은요 이사 얘네들은요 보니까 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 각자 서로 어~ 그~ 애인을 두면서 자기네들끼리 또 애인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 그~ 저기 뭐 같이 살면서 각자 애인 또 바깥에다 따로 두는 거 그런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서로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 왜요?라고 한다면 왜긴 왜야 트렌드에 맞춰서 사는 거겠지. 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요 혹시 이 사람들 때 결혼했어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결혼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요 그냥 그 자기네들이 이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음. 뭐. 이런 커플들이 뭐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지 않나요? 그래도 꽤 많던데 이런 케 이런 케이스 알면서도 묵긴 하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밖에서 애만 나와서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거겠죠 왜냐면 왜왜 왜 그렇게 안 돼요라고 하면은 그래야 나도 놀수 있으니까 어, 나도 놀면서 상대방한테 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깨져 어, 깨지니까 이걸 갖다가 안 깨고 갈라 그러니까 그래. 어저기막 달구는 들어오지 마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암튼 여기는 쌍방이 합의를 본게 맞는 것 같아요 음아 진짜 막장이다 싶은데 생각보다 막장 많아요 음고니가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그래 음. 뭐, 이런, 뭐, 이해가, 안, 뭐, 꼭 가야지, 음, 이해가 가야지 꼭 라이프는 아니잖아요. 음, 요즘에는 너무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뭐, 옛날에는, 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어, 막 어쩌면 그래서 그냥 어쩌면 이,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음 요즘은 너무 이게 만연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굳이 밝혀내지 않는 것같아딱 진짜 대놓고서 저기 하지 않는 인상에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암튼 시대에 맞춰서 사는 것이 별수 있나?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요, 어, 어차피, 어, 그 뭐지? 그 살면서 바람필 때마다 뭐 헤어지고 뭐, 뭐 호적 지저분해지잖아. 어,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나도 너노 터치할 테니까 너, 너도 나 터치하지 마. 그 대신, 어, 너와의, 너와 나의 공간은, 그치, 확보를 하자. 딱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둘이서 합의를 보고 알아서 노는 느낌이 딱 나요. 음.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조금 나름대로 자기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웃음> 음,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언제는 그렇게 연락하고 싶냐 라고 한다면요 은 여러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항상 남아있어요 음 남아있고 뭐 그이 사람은 그래요 내가, 내가 이렇게 고 지내고 있으니까 나 너랑 같이 밥 먹고 만나서 어, 어떠한 어~ 어떤 그뭐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별별 별 문제는 없어 그렇지만 음 그렇잖아요 내가 오케이 한다 해서 너가 오케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말을 못 하는 것뿐이지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연락하고 싶어하는 거 맞아요. 연락하고 싶어하고 어떠한 어, 만약에 여러분들만 오케이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더 이상 뭐 그게 말 어쩌면은 그럴 것 같아.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야? 방구야? 어? 너 너희들 결혼한 거 맞아? 아니면 너희들 같이 사 야, 남친 여친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어. 야 그게 뭐가 우리는 괜찮다니까. 어 그냥. 그 저기 막 이렇게 살기로 했어 뭐이렇다던가 어. 여러분을 갖다가 되게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고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게 말 이게 말이냐 방구냐 그럼 나더러 너의 세컨드하라고 그런 거지 야 이런 그런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거는 한마디로 퓨전이야 막이러는 거지 mg mg 너 mg 몰라 어 요즘은 다 이래 뭐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음 아무튼 그래요. 참 쿨하게 사네. 여기는 쿨레 풍붕 풍류해서. 근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요? 라고 한다면요. 진짜 이러다가요. 어내 소울메이트 만나면은 음 쫑난다라는 거지. 음, 지금은 왜 이렇게 있어요? 라고 하면은요. 아직은 그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감동시킬 만한 그런 사람은 만난 게 아니, 아니지 아니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기 4번 카드는요. 여러분이 그럴 것 같아. 음, 치르 야 들을 가치도 없어 꺼져 꺼져 어딴데 가서 알아보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말이야 반구야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 음 근데 둘은 둘은 괜찮아요. 뭐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사이가 좋지도 않지만 나쁘다라고도 볼 수는 없어요. 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 음 그러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막뭐 다야 뭐 꺼져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도 받아주는 사람은 있기는 있어요. 음, 저기 막. 설마요 라고 하면 있어 어, 왜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어, 있으니까 안말안 하는 거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그래도 대놓고 저가 저가 그런데요 라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음 그런 거지 그냥 아 그게 접니다 하고 그냥 속으로 읍조리고 있는 거지 음,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봐요 음.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만 갖다가 갖고, 가끔씩 그냥, 어, 술 한잔씩 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 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음. 근데 그쪽하고는 안, 해, 안 헤어질 행률이 있어. 근데 선생님, 그, 이 사람, 그, 어, 그런 사람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어, 글쎄 카드에서는 이미 그렇더라고 나왔는데 뭐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카드가 틀렸을 수도 있지 뭐 카드라고 다 맞겠어요. 어. 근데 암튼 그래요. 어, 여러 어, 저기 막그 여러분들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다. 근데 그게 나쁜 건가요?라고 한다면은요. 뭐, 이제어서 뭐 나쁘고 좋고 그런 걸 따져서 뭐해? 음 저기 막 다 이거 다 합의 봤다는데 뭐 합의 봤다는데 뭐, 이 쌍방이다 합의 봤는데요 뭐 서로 그렇게 살기로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어, 이게 뭐야 어. 서로 그냥 그렇게, 칼 꽂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행복하지 않아. 그렇지만, 목, 어, 목, 목표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서로 뭐야? 합의 봤다, 맞다, 합의 봤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합의, 이, 예, 이러, 이러한, 어 저기, 난, 넌센스지. 이런 상황을 갖다가 얘네들은 합의 봤다잖아요. 합의 보고 좋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어쩔 수 없는 거지. 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요. 꼭 이걸 갖다 좋다 나쁘다 말하기도 뭐네. 본인만 편하 본인이 편하다는데 못 쪽었어요. 음. 자, 4번 카드리디 여기서 마치구요 어, 그 사람은 이럴 때 연락하고 싶어 안달이 난대요라고 한다면은 음. 어, 나는 원래 처음부터 너한테 아쉬움이 너무 많았어. 어, 그렇지만 어그내 지금 나는 너를 갖다 그냥 뭐 변명하지 않겠어. 변명하지 않겠고 그냥 나는 네가 너한테 그냥 늘 연락하고 싶었어. 이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개소리하지 마라. 처음엔 이랬겠지. <웃음> 근데 연락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 조건을 갖다가. 음, 자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